자 그럼 오늘 피리파이를 할 건데요. 피리파이는 같은 배그와 같이 배틀 요야의한 종류입니다. 자 스쿼드로 가볼게요. 근데 이게 연습, 이게 배그하기 전에 연습하는 느낌의 게임입니다. 역시나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배그에서는 이제 그 야간 주시경, 야간 스커프가 더 장착된 그런 스커프가거든요. 여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사면 주시. 대만하고 한국수거 같이 통합됐는데, 통합될 수있었던 이유가, 호로모바일과 달리, 같은 회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웃들 통합이 될수 있었던 거야. 같은 대만, 서바하고 한국수거, 같은, 그 회사 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로모바일 한국수거는, 같은 회사 아니기 때문에, 통합을 못 합니다. 배그는, 어떻게 된 거냐? 배그는 애초에 계약할 때부터, 다른 애 외국인들 다, 한국도 텐센트 유통한 줄알 텐데, 한국에서는 크래프트, 똑같이 크래프트인 유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버만을 공대회 개혈한거예요 아니면 서버많을 공대회 한거 같습니다. 으면 근데 이제 길을 내려놓고 비행이 내려놓고 비행할 수가 있냐? 지구도 있어? 길을 올리고.. 와하늘에 스케이트 보드! 말도 안는수건이야하늘에 스케이트 보드.. 진짜 만들어서다니 이제, 협지 크리프톤에 있는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그 모바일 판은 이제, 크로모바일처럼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말만 곤두기 말이지, 사실상은 테스트다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점도 많긴 하죠. 조준이 안 된다는지 배우는. 자동 조준이 안 된다는지 배우는. 달릴 때 이거 돌러야 돼요.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항제도의 팬이어리에서 좀 좋게 해놨어요. 여기 선수 치나면안돼 선수 치나면안 망해 인정해 놓고 습다 아니야 이거? 까마스 같은데? 어딨냐 다들? 아, 너무 허프 떠가지고. 나 위치 바꾼 것도 없어또 어쩌다 죽은 거야? 여기도 네여 여기도 이동수단 있네요 으속도안나 근데 아 오르막대에서 진짜 속도안 난다 이가 가속패서 없냐? 가속패서서 답답하네 이거 배 속도 나오구나 r o 랑 s t e r 柠 yerde 유추 다 나 헬멧 깨졌어. 시켜야다. 조사할 거, 나 어쩐지. 하나스 전사였나요? 아, 잠깐 나피 없어 마빈. 저기서 빨리 피자치기 위해서 돌아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로드 네, 얘네들이 업데이트해서 해놨구나 모든걸 다레의 쓰리가 되는 거 말일겁나 어디갔어 구선을 빨리 얻어야 돼 자연적으로 치료에 걸렸으니까 어떻게든 구선을 얻어야 되는데 탄이 안 들어간다는 게 문제죠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저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우와 위에 치 친구야 권촌.. 음. 버릴까요? 버리 낫겠죠? 그렇죠? 그래도 여유가 많이 생기니까 뭐 하는겨? 아.. 회복! 야! 나 회복 안됐어! 켜봐! 좀 켜주지 좀만아야그잖아 이거 빨리 뛰어야 돼 시크릿맨에 자외선이 없어 자위력 바뀌었어 그냥 접을게 들어서 가야 돼 이거 주황색 뭔지 모르겠지만 돌아서 가야될 것 같은 분위기야 쟤는 또 뭐야 와저 얻었어 오케이 okay. 안전역에소중이고요아 이제 6천 없구나 뭐야 트인트야? 마인크래프트에? <웃음> 자 애들 이제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니? 얘들아 나원 들어갈게요 애들은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이네 승진이 얼마 나 남았지? 10명 남았습니다 1명 저 뭐야 그 1명 남았고 지혜적이 있나? 아 모든걸 다 산애배로 만들어주는겁니다 아, 표시되는 거구나. 뭐야. 빨리 와야지, 마. 미쳐버리겠네, 이거. 왜 이렇게 안 와? 미쳐버리겠다. 구하러 가도 늦어, 저거. 안 돼, 포기. 어우 도 늦어요. 지겠네요. 생전 6명인데. 지지는데그일 났다. 왜안 오고 있어가지고 애들이 진짜. 근데 저 에어시은 뭐하는 역할일까요? 부활점이구나. 죽었는데 무슨 살했어야? 아, 내가 여기를 부활시키는 거구나. 오케이. 사라지 면 이거 이런 거먹 으면, 제 체력 이, 차 요. 어디서 쓴거야? <웃음> 아, 이디어썼구나구나잘몰네 아, 11석에서 커플을 모두 얻고 있고 애들이 모두 죽어져지긴 했는데 아이, 이제 맛있긴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음, 하죠. 음 uh...